아뭔데나 그거 처음 알았어 사투리에서 마가 입마에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 야, 야 부를 때 근데 음. 친한 사람 아니면은 마 절대 안 쓴다. 약간 이마 네. 그거랑. 그이 싸우는 거지. 와, 이거는 바로 이제. 아 <웃음> 네. 마 마. 아니, 이거 해봤나? 이렇게 이렇게는 말안 해? 약간 조용한. 근데 그거는 마. 진짜 친해하지 하지. 그러니까 친하지 아, 않으면 근데... 마는 못 해. 그러니까 안 친한 사람한테 야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딱저 느낌이야. 안 친한 아... 사람한테 야라고 불러? 야, 너 올라와 봐. 응. 이렇게 안 하잖아. 근데 <웃음> 아니, 그 말을 아니. 하기 전에 그 상대방의 덩치를 좀 보지. 저거 네, 이길 네. 수 있을까? 어, 하 내가 이길 거 같으면은. 이제... 야, 일로 와봐. 야, 이렇게 일로. 와봐. 음. 야, 일로 와봐. 봐. 아 약간 이렇 어. 아, 근데 잠깐만 어. 나 이거 스킨 좀 서버 열어라 있을게. 서버 열었는데 t 아 정신이 아냐 철인아 홍海 prz 자민아...! 색색이 왜 이렇게 나지? 너 지금 나 지적해? 걱정해 주는 거 아니야? 아니, 딱 말해 지적이야 걱정이야. 지적이에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를 딱. 겪을 거뻔 차라리 혼자겠다아 막... <웃음> 차라리. 차라리, <웃음> 차라리 아 <웃음> <웃음> 내가 그렇게 막 시도 때도 없이 막였잖아 방금. 얘기. 맞아. 저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여자친구를 만들면 돼요 그렇지 맞아 한편 was a single 한테 뭐라 하겠냐? 네이버에 Good, see. You don't know w h a 있는 o u r e doing there. You're not going t 케빈 o Maybe I try it. 케빈 <웃음> <개빈>, 틀니 <틀리>, 딱딱. <웃음> 둘다 엎드려. 웜즈 <웃음> 웜즈 멈추. 와 웜즈다. 멈추, 렛츠 고 와. 오, 뱀 뭐야 이거. 이야 웜즈입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네. 특이한 컨텐츠 가지고 와봤는데 스킨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턴의 시간은 30초 정도로 하겠습니다 30초 이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즉 오늘은 포인트 배팅은 없고요 하지만 싸우는 게 아니지만 경주를 하게 됩니다 일단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배치를 스타트 쪽에 해주세요. 스타트 쪽에 오른쪽 아래 오른쪽 여기 오른쪽 여기 오른쪽 여기? 오른쪽 위위위위위 아니 아니 에이 잘못했다 다시 할게요 오른쪽에 스타트 위에다가 설치해 주세요 어떻게든 최대한 앞쪽으로 가보겠다고 깔짝 깔짝 되는 거 봐라 추잡싫었다 <웃음> 정말 잠깐만 이게 경로가 어떻게 되나 지금 진짜 떨어지면 끝인데 이걸 아니. 뚫어서 가는 게 아닌데. 지금 이거 원래 닫힌 맵이어야 될것 같거든? 근데 그 와중에 제일 앞에 가겠다고 다들 이렇게 한 거야? 아무튼 웜두 마리고 그 다음에 로프 레이스를 하면서 누가 제일 저피니시 라인에 먼저 가느냐 이거를 경주를 하는 건데 이게 맵이 지금 이렇게 오픈돼서 열려가지고 다시 한번 열어봐야 될것 같긴 해요? 어?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왼쪽 아래로 가서 아, 오른쪽 끝까지 로프를 타고 가야 돼요 아 그거는 우리 컨트롤 못할것 같은데 우리 웜두 마리 말고 한 마리로 그냥 완전히 진검 승부합시다 아 이렇게 여기로 할까? 여기로? 뭐 거기로 해도 되고 아, 뭐 밑에다 해도 그렇지. 되고 아. 어차피 어한 바퀴 도는 거니까 어느 방향으로 한 바퀴 해요? 만약에 여기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확인 확인 근데 약간 대장같이 생겼다 소장같이 생겼다 소장 <웃음> 왜? 소장이, 소장이 왜? 소장 더러워? 소장 없어 아. 누나는? 아 구워 먹을 생각에 심이 질리나네 앞으로 순대 먹지마 막창 금지 곱창 금지 순대 금지 야, 참기름장에다가 소주 한 잔이나 먹으면 이야아아아아아악 든요 아 소곱창이거든요 소곱창 막 소곱창. 부산하면 또 돌, 돌, 뭐야, 돌판에다 돌돌그 뭐야 딱 곱창 구워먹고 얼마나 맛있는데 그. 거 참기름장에 맛집 차단하라 연비 레이스 스타트 그래. 네. 아 벌써 여기서 4초 5초 소비? 아 턴을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요 하필 벌써 5초 없어졌죠 5초 야 여기서 10초를 썼어요 벌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15초 동안 1 5 초동안, 저 정도 밖에못움직니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Oh, <웃음> <뭐야, 웃음> oh. <웃음> oh, 포텐셜 보여줬어 포텐셜 <웃음> 아 케빈 선 벌써 5초 썼어요 5초야 저기 아니 공중에 매달려서 뭐하시는 건가요 케빈 선? 어, 어리바리 어리바리거나 어리바리 어리바리 아, 아야리바리야 아. 근데 입견세이 가능이야 입견세이? 야 이거 겐세이 아, 엄청나. 아, 아니 겐세이를 이렇게 들어오네. 겐세이 아니야. 아니 무슨 20초야? 우리 이럴 때겐세이를 놔야 지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박았어요. 이거 뭐야? 아. 아니 알약 개. 4초 동안 아무것도 아, 못, 아, 못 하죠. 아무것도 못 하죠. 어, 리바어리이 끝났어. 와, 끝맞기까지 끝났다. 야, 깨스? 여기서 뭘더할수 있는 거야? 도대뭘 할래? 또 <웃음> 뭐라? <웃음> 근데 의외로 지금 한 편이 1등. 어 뭐야? 와! 오! 오. 오. 오. 와. 오. 와. 오, 와. 오. 와! 와, 오, 뭐야? 와 와! 어이, 입 캔세이 다 셧업. 어, 뭐야, 뭐야 아, 안 움직여. 어리발리발라갈라 <웃음> 아 뭐야? 이걸로다친다고 너무, 너무 높았던 거죠 벌레 엉덩이좀 생각해 주세요. Rupa, I took a parrot, some put on 죠 roof, rope, rope, r o p 아아아아아아 어, 어,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아에에에에 아? <Noise> 자미터 겐세이 얼마나 아, 잘하나, 잘하나 봅시다잉 하핰이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초 벌써 아, 5초 아. 오, 와 지금 야. 10초 동안야 끝에 하겠구나 하핰 15초 동안 아, 아니 아, 한뭐 아니 한네네 아. <웃음> 띠용띠용 오 띄용. 뭐야, 야, 뭐야? 오. 저건 뭐야 아야 하지마라 하지마 야 이거 <웃음> 이건 아니지. 야, 진짜 미친 사람인가? <목소리> 야, 저거 언제 만들었는데 저거? <목소리> 오. 요. 어떤데? 어떤데? 어떤데? 파이도네. 여기도 끝? 아직 10초나 어, 남았는데.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멍때리고 나 아, 나 때리고 아, 아, 아, 있었어. 와, 멍때리고 있었어. 멍때리고 있었어를. 이거를 와. 아, 나다 끝난 줄 알고 멍때리고 있었네. 진짜 이거는 와, 뭔지나? 뭔지나래. 아. 뭔지 <웃음> 아 바리게 바리게 또 바리게 저 바리게 <웃음> 진짜 죽여 버리고 싶다. 진짜 한 편아. <배나> 와, <웃음> 저걸 생각하냐, 진짜. 진짜 반칙에 특화된 사람이야. 야, 근데 연비차례 돌아올 때마다 한 바퀴야 돈 거야. 야, 누가 1등으로 들어갔을 때 연비차례 오기 전에 들어가면 동점인 거야. 오, 확실해, 확실해. 두 번이나 남았어 아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그 아니야. 진짜 아니야 하지마 진짜 아니야 <웃음> 죽여버릴거야 진짜 내가 부산가서 너 전기파리채로 지질거야 아니 근데 아쟤 때문에 지금 흔들려가지고 아나 이거 괜히 어려운 길아너 때문에 괜히 아너 때문에 괜히 어려운 <웃음> 길인잖 괜찮아 나지 멘탈 흔들 흔들 흔들 흔들 아 뭔데 건너가기라도 하아 아오어 뭐야 아, 이거 어? 고마워요 이걸 같이 아, 아, 아 이거 아. 내가 해줬네 이거 아, 아. 아. 야 근데 이래서 한 바퀴 어, 언제 도냐 어 이래서? <웃음> 야 우리 코스를 좀 줄이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 저긴 구간 위쪽을 결승으로 잡을까요? 그러자 그러자 저기 오른쪽 음. 위에 갈고리처럼 생긴 부분 이제 나이키처럼 생긴 부분 저기 꼭대기 골로 잡자 우리. 조심 조심. 오, 어 근데 연비 잘 따라오고 있어. 아 근데 얘가 첫 턴이야. 얘가 우리 앞에 이렇게 가는 거 의미가 없어. 조심 조심. 연비가 지금만 우리 멀리 안 가면 돼. 오, 케이 <웃음> 아, 요거 어, 어. 방금 위치가 너무 애매한데요. <웃음> 그만하세요. 야내 옆에 오지 말라고. 아, 조용히 안 해봐. 해봐. 가까이 가고 싶은가 데요 갈라고 나와. 야, 어떡해. 죽으려고, 아, 아. 진짜. 이들안 그래, 되겠다. 철근밭을 봐야겠다 <웃음> 하지마. 철근은 하지마. 철근은 반칙이지. <웃음> 나 데리고 올라가 좀. 자 나. <웃음> 하다비를 <웃음> 우와 진짜 요즘에 웜즈 영상 보나봐 우와 뭔데 우와. 아 진짜 1등 해버리나 이거 시애니가 <웃음> 이거 나도 이득이지 아아 우와, 우와. 이거 근데 그거 주고싶다 뒤에 있는 두명 제트팩권 주고싶다 <웃음> <웃음> 지금 라미가 못 오고 있는데, 라미 턴 지났을 때, 빗소리랑 라미, 제트팩 한 번씩 허용해 줄게. 어때? 제트팩이 없는데, 근데? 만들어, 크래프팅. 크래프팅. 재료가 있어요. 딱 하나 만들 분량이 있어 어, 만들 분량이 있거든나 철근 만들어가지고. 아이씨! 와, 특게 근 연비가 은근히 지금 저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가 역시 확실한 투자가 답인가 지금 아예 엉덩빵아도 안 지으려고 로프로 엉덩이 대고 내리는 거봐 근데 첫 턴인데 시엔이랑 같이 있는 거 손해거든요? 아나 너무 느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나 큰일 났네 왜래와두번 튕겨 아 <웃음> 어, 벌써 10초가 가버렸죠? <웃음> 와 뭐지? 시간 반 썼어 걸어가는 데만 어 이거 근데 아하. 이렇게 되면 진짜 연비 1등각 나와 이거 그래도 오케이! 오우야 음. 그래도 많이 아, 간다 쟤는 근데 출식이가 이걸 진짜 1등을 하나? 이거 어. 꼬린지점 조금 더 밀어도 되겠는데? 그러면 저기 좀 과한 꾸불꾸불 있잖아요 정확히 가운데 위에 아 저기 진짜 소장같이 생긴데? 저기 위로 갈까요? 흠잇와와 it? 뭐야 이 움직임은! 아, 애매하죠? 가운데 잡아. 잡아. 뒤로 가죠. 뒤로만 아 가. 뒤로 가죠. 뒤로 가죠. 버튼 갔다고 싱글 벙글 하다가 다시 줄까 떨어졌죠? 아이 얘기하면 <웃음> 여기 마음 쓰라릴 분들 많으시거든요. 야, 근데 이거 진짜 구리네생각 연습이나 해야겠다. 너무 어려워. 이거야말로 진짜 스파이더맨 해야 된다. 아니면은 저기 잘 보면 설수 있는 데가 있어 여기. 경사가. 아, 올라가서 멈추고 올라가서 멈추고 올라가서 멈추고 올라가서 멈추고. <웃음> 어떤 안전한 각을 찾을 것인가 연비. <웃음> 미친! 우와! <웃음> <웃음> 와. 어, 잠깐만 여기 있어야겠다. 일단 쉬어 일단 쉬어 뭔가 아 해보고 싶은데 왠지. 장 응. 가서 놓으면서, 어? 놓으면서. 오. 야나 돈지르고 할 수가 와. 와. 어 여기 있을 아, 만한. 이런 우와. 느낌으로 가보자. 넘어간다. 싶은데. 넘어간다. 야 됐다. 오. 아. 야 근데 여기가 꼴이었으면 시엔이가 일등인 거야 지금. 그러면은 꼴 때는 확실히 여기입니다. 요 리을자 같이 생긴 곳. 매니 중간으로 하자. 매니 중간. 어, 라미도 이제 확실한 길을 찾기 시작하죠. 이게 뭔가 서두는 것보다는 근데 오히려 저렇게 어이. 안정적으로 롱런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내가 어. 아 내가 길다 갔었네. 아, 다파나지 연비 플레이를. 여기? 끌라끌라줘 그러, 어. 오! 맨. 놓은 다음에 탁. 타! 어 좋은데? 타! 오! 일등으로! 탁! 아이 아이 끝났다. 시윤님 이번에 제턴 아직 안온거 아시죠? 거의 한턴 차이가 나는 거네 시윤이랑 나랑. <웃음> 몇 턴째 깨달았어. 어, 어 부딪혔. 뭐야? 어. 안돼! 안돼 안돼. 이거 역전 기회 떠버렸죠. 아 진짜. 성질 더러지고. 오. 오. 어? 이게 뭐야? 야 이거 웜즈 대리네 누가 해주는 거야 이거. 지금 남아 인생하고 있는 남아 인생하고 있는 남아 니까 채빈님 근데 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치 사실 저기 하층민들 보면서 아, 하층민 웃고 있는 게 우리의 주 역할이 아닐까 잠깐 헐? 어? 물리 어, 어, 차네? 저 제트팩 한번 사용할게요 <웃음> 제트팩 돼? 로프 팔아서 만들었어 아 그래? 그럼 한 번에 한번 그새 하나씩 팔고 있었구나 어. 로프를 팔았다 뭐 <웃음> <웃음> <웃음> 뭘로 와? 와 잘한다잉 느껴버렸어 어, 잘한다 근데 느껴버렸어 느껴버렸어 알아버렸어 그갈수 있나 저기? 어 근데 비스로에 살수 있냐? 어! 어! 어! 어! 제트팩! 제트팩 허용해줬는데! 오! 야 저기 딱 들어가야돼 아 근데 제트팩이 50짜리였네 야 근데 여기 내려오면 안 되잖아 심지어 와 이거 어떡하지?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뭐다 뭐다 땅 파는 거땅 파는 거 아니 왜나 이거 어? 이게 스윙이 어, 왜안 되지? 시간 있어, 계속 한번더할수 있어. 타자. 놓고 딱. 그렇지, 그거지. 그거지. 와. 야 올라가 빨리. 늘려. 우와, 살았다. 우와, 살았다. 라미가 아, 살았어. 아. <웃음> 야, 야 이걸서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갑자기 깨달아지지 않냐? <웃음> 점수 똑바로 처려 똑바어차이라블블블블아그하지아그하지어 삼성전자 얘기하지 마라 아, 아, 삼성전자 얘기하지 마라 삼성전자 지금 6 2 0 0원6 2 0 0원야 내일 5 9 0 0원 내일 5만 원원내 5만 원때 갑니다 내로원빨 <웃음> 연비 현대 자동차, <웃음> 15만원. <웃음> 내일은 14만원. <웃음> 내일은 시... 박앤 세일주. <웃음> 바로 놓쳤어 경기사 <웃음> 주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블랙프라이데이 <웃음> <웃음> 연비 가방값으로 주가가 다 빠졌네 <웃음> <웃음> 그 와중에 안전하게 하는 거봐 이런 독한 사람 <웃음> <웃음> 구찌 살거 아구찜 사지 <웃음> 아구찜 사지 <웃음> <웃음> 아, <놓쳤다>. <웃음> <웃음> 한 팬이 이제 연비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가나? 연비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팬아 한패나팜나 어? 노탈 어? 거야? 팜패나! <웃음> 아왜 아, 아. 연비가 두고 갈 거니? 팜패나! 나놓탈 그냥! 여자친구 만드는 법막아봤잖아이안만는아 여자 안안 <웃음> 되겠다 아 여자 좋아한다고 <웃음> 연비 여자 연비 남자리 고어 뭐. 이거 어, 뚫는 거안 되나요?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게 우리도 위험한데? 삼전! <웃음> 삼성 어이 삼선전자고말 어, 어, <웃음> 끝났다! 아이고 아더 가봐? 아. 아 재미없게 하네 아 아, 야 진짜 아니 빨리, 잘해도 모르야. 아, 아왜 아. 아, 누가? 아 나도 몰라 몰라 몰라. 아 나는 모르겠고 아니 아니 이게 뭐야? 망했어, 때문에, 아니 망했어 캐미럭 때문에 방금. 아니 왜? 아니 대사 아니 두 명이 망했어 아방송